이거 택 떼도 되나? 난택못 떼겠어. 그냥 개무섭네? 오맛있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오랜만에 멀리 올리는구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 빠밤 빠밤 빠밤 제가 1주 전, 2주 전 쯤에 시킨 조던이 왔습니다. 첫 조던입니다. 첫 조던. 한 바로 가볼게요 일단. 긴말 없이! 이 조던 리뷰는 빨리빨리 진행되야 사람들이 본다고... 음... 자 일단 포장 아주 개잘돼 있고요. 얘네는 신발인데도 이 뽁뽁이에다가 포장을 해줍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무자비하게 까야 돼. 크림! 저는 이제 크림이라는 곳에서 시켰고요 여기가 친구들 말로는 잘 돼있대요 어뭐 편지가 왔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허허허 짜자잔 오 쉣! 슉 왔습니다 와 개멋있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아주 택잘 있고요 모델명 에어조던 레트로 하이 오지 오 오지 이렇게 오진다는 거야 그냥 이 신발은 그냥 오지어요 레트로 하이 오지, 스모크 그레이입니다 당연히 하이죠 저는 조던 하이 안 신는 사람은 저랑 길 가다 만나면 안 돼요 이 조던은 하이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 발목이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이게 조던이거든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그렇게 생각해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이 진짜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255로 시켰습니다 이발 사이즈를 단업을 해야된대요 그래서 와 근데 개 이쁘다 이거 이거 봐 나는 이제 나이키 에어포스를 신었을 때 50을 신었단 말이에요 50을 신었는데 맞았어 이상하게 잘 맞아가지고 얘는 55로 시켰습니다 일단 한번 빨리 끈을 묶고 신어보겠습니다 아 머리를 올린 이유는 이번에 전에 영상에서 눈썹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과감하게 해. 머리 좀더 빡세게 올려볼게요 어떡하지 존나 멋있네 이거 헤어크림 좋은 점 손에 묻은거 뒷머리 다 아, 조던 리뷰 해야돼 아 죄송합니다 일단 올려놓고 한번 신발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에 끈이 하나 더 들어있네요 흰색으로 근데 일단은 껴져있는 검은색으로 조지겠습니다 이거 택 떼도 되나? 난택못 떼겠어 그냥 개무섭네 일단은 일단은 택안뗄게요 이게 예의같아 그냥 기본적으로 묶는거지 X자로 어 아! 잘못 넣었잖아! 뭐해! 아.. 아, 이제 빡세다 이거 생각보다 빡세네요 일단은 한쪽은 다 넣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구멍이 개많아요 일단은 반대편 빠르게 넣겠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바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브랜드인 이 나이키 트레이닝 바지를 한번 입어볼게요 나이키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음 양말도 신어줘야지 어, 조던 양말을 잘 신어야 돼 양말에 왜 뽀뽀 자국이 있지? 아닙니다 와 대망의 순간이다 나 이거 찍으려고 오늘 아침에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일해가지고 촬영을 못했어 조던을 앞에다 두고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바로 신어볼게요 오! 잘 들어간다! 오! 어 느낌이 있는데! 야, 야, 야, 살살 살살 살살해! 살살해. 아씨 살살해! 잘 들어가잖아! 지금, 지금 트윙마다 긴건데 와 일단은 사이즈가 다행이다! 와! 사이즈 딱 맞아! 바지를 좀더 타이트한 애로 한번 입어서 이거 위에 이 빨간 애까지 보이도록 한번 갈아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이뻐 야. 그렇지 이렇게 보여야지. 와이 좋다.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나는 끈을 좀 묶고 다니고 싶어 여기를 꽉 잡아주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근데 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존중해 일단은 나는 조던 문화를 몰라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도 맞을 수도 있어 나는 몰라. 아 이거 다 잘라버릴게요. 택 택이 뭐가 중요해. 아, 자르면 안되나? 일단 안 자를게요. 좀 무서운데? 와 이거 신고 나갈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신고 나가? 이래서 보관을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지 뭐. 대충 뭐 이런. 음. 나는 이제 이 조던을 위해서 바지를 사야 돼. 지금 이 조던에 잘 어울리는 바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조던을 위해서 바지를 사야 됩니다. 와 근데 너무.. 시... 말도 안 되네. 야우쉽 여우쉽! 아네 좋습니다. 아, 내 얼굴보다 일단 조던을 보여줘야 돼.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뭐 조던 레트로 하이, 오지 레트로 하이였나? 아무튼 걔 오지는 조던을 샀는데, 아,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뭐 조던 치고는 싼데, 28만 4천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근데 조던은 맨날 가격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한 매력이 있다 생각을 해요. 뭐, 사치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자취를 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옷도 그렇고 사도 뭐가 없고 그런 거 있잖아 가끔 그런 뭐뭐 뭐 매너리즘? 뭐 번아웃? 뭐 비슷한 거지. 어. 그래서 좀 새로운 거를 사보고 싶었는데 아 여러분들도 돈이 여유가 있고 뭔가 한 번쯤 해보고 싶으면 이 조던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신은 지 30분도 안 됐지만 벌써 느껴져요. 나 벌써 이거 신고 지금 뉴욕 갔다 왔어.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 지금 문워크!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 야 지금 뭐 놓고 조지고 있는 거야 지금 <목소리> 야 저거 꾸겨지는거 아니야?